이거면 충분하겠지 음 그렇구만 혈청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애 시드 흔적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서로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구만 이런 반응은 처음 보는구나 미카의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뒤에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모르겠구나 미카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확인해보니 CD의 결정만은 그 어느정도 멈춘 것 같지만 CD 조각들이 알수 없는 방식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어 음. 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지 미카가 느껴져 마치 머릿속에 미카가 있는 것처럼 마치 연결된 것 같이 미카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된 것처럼 봤어? 뭔가 번쩍했어 아니 많이... 하지만 뭔가 느꼈어 뭔가 엄청난 것을 무슨 일인가? 뭔가 엄청난 선광이 아주 큰 빛이 싱가포르 쪽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보이십니까? 아직도 지평선에 빛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은 미카의 몸속에 있는 씨드 결정들이 정렬된 것 같구나 그것이 다른 시드 분자와 연결되고 공명하도록 만든 거야. 존재하는 모든 분자와 말이지,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느껴지는 거려. 그래서 미카의 시드 결정에 빛나는 걸까요? 그런 듯 보인다. 미카가 잘못될 것 같아 불안하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제 싱가폴로 가죠. 명심해라. 이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너의 부하 중 가장 강한 놈만 데려가라. 저것 봐! 지역 전체가 파괴됐어. 전보 c 시디로 뒤덮였어. 무슨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시디에 관한 정보를 거의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유일하게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는 바로 씨드 코어, 씨드의 원천이지. 어쩌면 우리가 스컬랜드에서 본 씨드 코어가 여기 싱가폴로 운반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트런태지실까요 아, 그는 간포의 오른팔이자 레이븐 클랜 싱가폴 지부의 간부지. 여기로 씨드 코어를 확장하려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같아요. 더 강하게 공명하고 있어. 비행사를 멈춰, 당장... 되돌아가야 한다. 어서... 알겠습니다. 그레이브를 깨워야겠다. 더 이상의 접근은 불가능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 What t u c k a h uh...